선을보사요어 어떻게 잘 잤습니까? 어, 오늘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여러분들 여기 여기에 안 보이죠? 사진을 찍었는데 이거 어, 달맞이꽃. 아침에 커피를 벌써 한잔 먹었거든 새벽에. 그래서 뭘 먹을까? 그러다가 이거 달맞이꽃을 그 말렸어요. 활짝 폈다가, 오므라들면은, 말렸어. 말려가지고, 지금 뜨거운 물에, 이렇게 탄 거예요. 달맞이꽃 향이, 무슨 향이냐고? 달맞이꽃 향이지, 뭐. <웃음> 음. 자, 그런 줄 알고. 어, 오늘 평일이에요 음력으로는 11월 16일 평화일. 저번 주, 저번 주는 천일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쉼 없이, 쉼 없이 일요일만 빼고 여러분들랑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겨울 날도 춥고 뭐요? <웃음> 아, 지금 시간은 4시. 막, 삐리삐리, 삐리. 이게 프로모델이 삐리삐리 넘어가네 어, 지금 새벽 4시 40분이에요. 41분. 아, 어, 밤 12시, 1 2시 잤는데, 새벽 3시에 눈 떠져가지고, 어, 천일이 얘기하는 거 있죠. 눈떠였는데 다시 자려고 하면 자지겠지. 근데 잠이야, 뭐. 아무 때나 자는 거.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 눈이 뭐해? 네, 너 눈이 염불하는 거야. 그래서, 3시에 눈 뜨고 보니까, 아, 일어나서 그냥, 인사하면 또 인식이 기도하는 게 되겠구나 싶어서, 씻고, 응? 씻고, 그래서 이렇게 인사 올리고, 인사 응, 다렸 올렸어요. 러 이제 여러분 앞에 카메라 앉았습니다. <웃음> 그, 아, 이제 오늘 얘기는, 오늘 얘기는, 아, 천문. 천문과 천신. 응? 그 얘기, 그얘기 조금 할 거예요. 네. 자, 오늘 주제는 그거예요. 그건데, 어제 밤 11시, <웃음> 11시 좀 넘어가지고, 서울아이한데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 왜 딩? 그 경을요, 낮에 했는데, 이 자시 인사하려고 하는데, 자시에도 똑같이 다 해야 돼요. 처음부터. 해야 돼요, 그러길래. <웃음> 그래, 다 하는 거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 알았다 그랬는데. 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 아침 먹었다가 점심 안 먹지 않잖아. 응? 점심 먹었다가 저녁 안 먹어? 아니잖아. 또밥 먹을 때. 아침에 김치 먹었다가 저녁에 김치 안 먹어? 똑같이그래 <웃음> 생각해. 이 천일도. 천일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아요 응? 똑같아 처음부터 끝까지 안 빼먹고 내 파토리가 똑같아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하루 세번 하나 하루 네번 하나 하루 열번 하나 다 똑같은 거야 왜냐하면 그경 자체가 내 정신과 몸과 혼을 밝게 해주는 그러한 경이고 또내 주변에 일어날 수 있는 부정 부정들을 싹 물리쳐달라는 그러한 얘기고 또 내가 사랑하는 제자면 제자 응? 제자면 제자 중생이면 중생 자손이면 자손으로서 이렇게 잘 살아갈게 해주십사 하는 신들께 발언이고 그런 거야요 만약에 천수경이다 천수경은 거기에 모든 게다 녹아있어요 다 녹아있어 녹아 모든 응? 게 하나부터 열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한번 해봐라. 하는 그런 의미고. 아셨죠? 음. <웃음> 어, 서울 제자이한테, 드드없이 그, 천신, 천신의 그, 목으로 떡을 올리거라. 둥진날. 에, 그렇다고 해서 곰곰 생각을 해 보다 보니, 여러분들이 그 아이한테 얘기를 풀어서 설명을 해줬는데, 어, 여러분들한테 다시 얘기를 좀 해줄까 어? 싶어서 오늘 주제는 "천문과 천신" 이렇게 구별을 했어요. "천문", "하늘의 문"이라, 이게 그런 뜻이에요. "하늘의 문", 어? "하늘의 문"을 연다, 어? 그런 뜻인데. 천문에는 종류가 좀 세세하게 딱큰 틀에서는 그건데 종류를 조금 더 세분해서 딱 들어가면 뭐가 있냐? 우리 그 제자들, 제자들, 제자들 막 기도하고 제자로서 입문해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다 보면은 천문이 열렸다 하는 그런 얘기를 표현하고 표현을 해요. 천문이 열렸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문이 열렸다.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것은 내림굿을 하기 전에도, 이미, 이미 내림굿을 하기 전에도 열렸다. 하는 경우가 있고, 내림굿을 함부로 인해가지고 천문을 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보는 이, 이 천일같이 우불통신이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기도를 하고 끌고 왔던 사람들은 또 그렇게 또 방향이 또 글, 글, 틀어지고, 어? 그런 게 있어요. 아, 어, 천문. 그, 기. 기수련. 기수련하고 그 기공. 기공훈련. 기, 기수련이 기공이에요. 어. 그거 하는 사람들이 또 얘기 주장하는 게 있어요. 우리 사람한테는 수많은 혈이 있는데 그 혈자리를 천일은 다 몰라요. 옛날에 어 부처님께서 응? 아마 약사혈의 부처님이겠죠. 법당에 앉아계시다가 홀로 앉아계시다가 천일한데촥 하면서 침을 날려주면서 온갖 혈을 다 찝어주신 적이 있었는데 몸에 몸뚱아리에 우리 머리 꼭대기에 머리 꼭대기 여기 딱 있는 가운데 머리 꼭대기 중앙에 정중앙 여기에 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어. 거기에 자리한 혈을 백회혈이라고 그래 백회 어? 백회 백회혈 옛날 우리 애기들라면 애기들라면 애기들 숨골이라고 그래 숨골 어? 이름도 참 많죠. <웃음> 옛날 애기 때. 숨골 글로 숨 쉰다 고 그래요 그래서 아기 애기, 깐 날아기가 거기가 아기 깐 날아기가 딱 났을 때 지금은 철이 날 일이 없는데 누가 나온 제대로 봐봐요 거기에 머리 위에 가운데에 작은 공기구멍 같은 게 있다 하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애들이 커가면서 거기가 막혀 막혀 이제 그 숨골 계 뚫렸으면 안 되니까 이런 말이고, 숨골, 내지는 백회, 내지는 백회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그 천문, 그러니까 그 기공, 기술련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보면, 거기가 열려야, 거기가 열려야 하늘과, 그 그러니까 기가 소통을 하고, 천문, 하늘문이 열렸을 때 우리 그러니까 그런 식 표현을 하고 백혈 되게 중요해요. 우리 제자로서는 그 백혈, 백혈 여기가 혈자리 여기가 뚫려야 그러니까 진짜 뚫리는 거 아니에요. 진짜, 진짜 뚫리면 죽어요. 혈자리 그 혈자리가 거기에 막힘없이 뚫려야 하늘과 비로소 통신을 한다. 하는 그런 의미도 또 있어요. 하늘의 문만 하늘의 문문만 여는 게 뜻있는 게 아니고 백해혈 그 혈자리가 열려야 된다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연어 제자들이나 중생들 기수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수많은 길을 어? 막 수련하면서. 바로 어디, 그, 백회열을 뚫, 기운행, 기운행을 하면서도 백회열을 일단 뚫는데 집중을 해요. 집중을 해. 백회열 우리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제자들은 내가, 아, 백회열 뚫어야지, 뚫어야지, 뚫어야지. 한다고 뚫리는 거 아니고, 집중을 해서, 아, 기도를, 기도를 잘하고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어느 순간인가 백혈이 뚫리면서 천문, 천문이 열린다, 열려요. 응? 그게 천문이야. 다시 말해서 그때 그 수준에 도달을 하면 신들과 그 통신이 가능해요. 그리고 신들이 주시는 느낌을 바로바로 바로 자기가 몸으로서 우리가 지기를 받는다 하는데 지기를 받아요. 응? 그게 천문이야. 천문. 자, 그 다음에 천신. 이 천일이 그런 얘기를 해줬죠. 각자 제자들이 모시고 다 조상신이라고. 조상신이에요. 응, 여기서 여, 여담 하나. 어느 제자는, 어느 제자는 윤석열이랑 섹스도 하고, 어, 막 그랬다.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응? 또, 이 천일 같은 경우도 윤석열이가 그 대통령, 그 선거 나오면서, 응? 그 대통령 하겠다고 나오면서, 김건희가 찾아오고, 윤석열이가 찾아오고 그랬다고 했었어요. 그 다, 저, 저, 저, 저, 오랜 편이 있어요, 그 얘기. 응. 그러다가, 뭔 또, 천일이 이제 생각하게, 아니, 대통령이 됐으면, 응? 이제 됐으면, 되기 전에는, 당선되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쫓아와 놓고 당선되고 나니까 완전히 그냥 뭐 화장실에 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르네 하는 생각을 천일이 우스운 생각이지만 했었어요 왜왜 <웃음> 아, 그런 생각을 했느냐 아니 성경 나오니까 뭐 김건희 쫓아와 가지고서는 봉투 올려 놓지 않나 응? 윤석열이, 하, 뭐, 자기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일더니 아이, 뭐, 쿠땡인 거지. 그랬는데, 어제, 어제, 어, 어제, 그, 낮 꿈에, 낮 꿈에, 윤 어, 대통령이, 어, 왔어요. 왔어. 왔는데, 그, 지금, 지금 대통령 모습으로 왔어요. 왔는데, 이 천일이 큰 상에서, 음식을 준비한다고. 음식을. 뭐, 대접을 해야 될거 아닌가, 요 손님이 왔으니까. 그래서 음식을 한다고 막 음식을 하고, 주변에서, 그, 사람들을딱 갔다 가면서, 이저 천일이지. 막, 뭐 해와라, 뭐 해와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이렇게, 이렇 하고. 윤성열은 테이블, 아마 이, 이 테이블 정도 될까? 테이블에 앉으라고. 앉아놓고, 이제 윤성열이한테 그, 저, 윤대통령한테, 대통령인데, 성렬이생기면안돼겠 윤 대통령한테, 그, 수저, 수저하고 젓가락, 뭐, 이런 걸 놓는, 아, 그런 꿈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막 음식을 하고 분주하게, 그런 장면이 딱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자, 각 나라별로, 각 나라별로 신이 있어요. 근데, 아, 맞다. 일반인들이 그 꿈을 사면, 그 꿈을 꾸면, 얼른 놓고, 놓 사야 돼. 응? 얼른 놓고 사. 어, 대통령 꿈 대박이지 뭐 대박이에요. 근데 우리 같은 제자들은 이천일은 대통령 다 봤어. 옛날에 한번 얘기했을 걸. 박정희만 못 봤어요. 박정희, 박정희, 윤보선 뭐 이런 양반들은 못 보고 나머지는 다 노태우도 봤나? 다 봤어 이천 안에. 응? 자, 근데 아니 그렇단 얘기야. 이제 제자 제자는 제자들은 이 대통령 꿈은 일반 뭐 로또 사도 되지 뭐 로또 사사 예? 어, 사는데 여하튼 그것보다는 우리 신적으로 푸는 게 맞아요 신적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뭐예요? 우리나라를 관장하는 최고의 시를 보면 돼요. 여러분들 이번 초신 얘기하는 거예요. 어, 초신 얘기하는 하는 얘기 중에 풀어주는 거예요. 제자가 어, 무당 무당들이 자기가 제자기를 가면서 옥황상제, 옥황상제님을 보는 경우, 꿈에서 보는 경우, 그렇게 드물지 않아요. 아, 그렇게 많지 않아. 그렇게. 여느 구당이나 기도들이 안 가가지고는 귀신들이 내가 옥황상제다, 이리 오느라, 뭐, 그럴 수가 있어. 근데 그거는 허주나, 허주. 허주나 도깨비나 <웃음> 잡것들 잡귀들 그런 것들이 도력이 약한 도력이 약한 부당들이나 제자들한테 그런 식으로 현신해가지고 보여줄 수가 있고 둔갑이라고 하죠 둔갑, 둔갑 하지만 꿈에서 자기 꿈에서 보이는 것은 정확해요 그게 정확한 거예요 꿈은 이게 그 귀신이 둔갑해가지고 그럴 적이 들로 없잖아. 귀신은 귀신으로 보이거든. 제자들이 옥황상제님, 옥황상제님을 볼 확률이 많다고 했어요. 적다고 했어요. 거의 적어요. 진짜로 울굴게안 가면 옥황상제님을 볼 확률이 거의 없어요. 없어. 살아서 무당로로 제전으로 도 하다가 죽, 죽어가는 그런 인간들 중에도 물어보세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 그러면 그러는 천신 너는 봤냐고 <웃음> 나는 많이 봤지 응. 먼팔 치서 보기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응, 그랬어요 상황에 따라서 응? 그렇게 보이는데 천신. 천신의 천신 대장은 누구? 우리 무속으로서는 광상제예요 칠원성군, 어? 칠성신 이게 다 같은 명 같은 적이라고 했어요. 옥황상제, 칠원성군, 칠성신, 저 북극성 이걸 다 같이 우리 무속에서는 하나의 신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의 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는 하느님이라고 하죠. 그게 하늘님, 하늘님이란 말이지. 하늘님이 뭐야? 우리의 옥강상제야, 옥강상제, 칠성신, 북극성, 출은성군, 천존대왕. 부르는 용어만 호칭만 좀 다를 뿐이지.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저기 그어디에저저 저기, 불교에서는 아미타 부처님이나 뭐그 양반들 그렇게 하고 있지. 다 부르는. 근데 네. 천신. 그, 서울 제자 아이한데 천일이 그랬어요. 천신한데 누구든지 뭐 차려놓고 지가 경배하고 위하고 뚱땅거리고, 어? 그렇게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 누구나. 누구나 할수 있어. 차려놓고 하면 돼, 그냥. 근데 중요한 것은 뭐가 있냐. 천신께 올려라. 응? 어? 올려라. 하고, 하명을 반따서 반 올리는 경우는 정말 터벌어요 내가 자의적으로 아나 오늘 할아버지한테 인사해야지 아나 할머니한테 인사할 거야 이러는 거랑 할아버지 할머니가 야 인사 올려라 하고 명을 내려주는 거랑은 천지차이 그게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천일 저번에 저오래전 편에 천안기 옥상에는 천안기를 내렸다고 했어요 천안기는 내가 달아요. 이채 내가 달았어. 근데 내가 달는 천안기는 누구나 달수 있잖아. 아무나 하시는 거닮면 돼요. 자기들이 안 달아서 그렇지. 닮으면 돼. 한 개를 달든 두 개를 달든 세 개를 달든 네 개를 달 맘대로 막 달아.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하지만 정작 하늘에서 천안기나 그런 안떼나를 빡내려서 달아주는 경우는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다고 또. 그렇게 무엇이라는 거야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천신 아, 또 하나 여러분들의 비유적으로 설명을 주고 딱 이해 될 거예요 공무원 응? 공무원들이 있어요 그 공무원들이 자기가 공무원에 합격했다 해가지고 자기 부서의 장관이나 장 대통령이나 만날 확률이 공무원 퇴직할 때까지 있어요? 없어요? 공무원들이라고 누구나 다 보는 거 아니야. 누구나 다 만나는 거 아니야. 자기 동네에 뭐 행사가 있어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만나서 그냥 뭘받치는 쳐다보면 그럴까 그 장관이나 대통령이랑 악수하고 뭐 흑된 말로 포옹하고 이런 경우가 공무원들이라고 다 그렇게 해요? 못하잖아. 그렇지? 못하는 거야. 그거. 이 얘기를 왜 하냐. 자, 우리 제자들. 제자들 마찬가지. 제자들을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자를 이 무당들을 공무원이라고 대입을 했을 때그 장관 장관과 대통령은 누구예요 천신이에요 천신 천신으로 보는 거야 장관과 대통령은 근데 그 천신을 자기가 만나거나 포공하거나 인사 나누거나 그런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 없다니까 좀 전에 공무원 예를 들어도 없다고 누구나 다 그렇게 공무원이니까 누구나 다 장관을 만나고 장관이랑 얘기하고 대화하고 밥 먹고 그러느냐 아니라는 거지 그수크많은 공무원이 있는데 마찬가지 우리 무당 제자들 또한 천신과 천신과 대면을 하거나 천신께 예를 올리거나 내가 올리랑 다르다겠어 위에서 올리자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다른 점이 있다, 하는 거야. 응? 장관, 장관. 그러니까, 우리 현실에서부터 장관과 대통령, 당연히 천신, 대통령은 뭐예요? 천신의 대장, 옥황상제.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니, 제작기를 가시는 분들이나, 가고자 하는 분들, 이런 분들 중에는, 내가 그, 그지, 그냥, 아무나, 뭐라좀 전에 했죠? 아무나, 이렇게, 그, 천신이 보여주거나, 응? 천신이 알아주질 않는다고. 깜이 돼야 돼, 까이 여기서도 깜이, 까이 나오네. 깜이 돼야 돼. 그리고, 천문, 아, 다시, 천문으로 갈게요. 천문 열린다. 그때말로, 저기, 미치, 미, 저기, 미쳐가지고 정신병원에 들어가잖아. 그것도 천문이 열렸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천문이 열린 거야. 자기 세상에, 자기 세상에 사르니까. 응? 그것도 천문이 열린 거야. 천문이 열렸다. 해가지고, 그 등급과 분야가 다 똑같지는 않아. 응? 이해 돼요? 이해해야 돼. 천문. 그러면, 제자, 제자 한테 천문을 열어준다는 거. 이것도, 내가, 내가, 어, 막, 그, 미쳐가지고 날뛰면서, 어, 막, 시부름 시부름 시부름 하고 돌아다녀. 그러면 이 또한 천문이 열었지만 이건 뭐야? 자의적인 게, 그냥, 그, 저기잖아. 내가 자의적으로 했던지, 랄했던지그하니까 헷가닥 헷가닥 왔다리 갔다라는거 아니야. 통제가 안 된단 말이지. 통제가 안 돼. 근데, 천신에서, 천신의서 주변 할아버지 할머니나 신령님들께서, 어떻게, 천문을 열어주겠다는 얘기에요. 천문. 응? 그때 열어줘, 당신들이. 쫙! 해가지고. 바로, 자기한테 오신 신령님, 조, 조상신이나 이런 분들과 교접을 하고 통신을 하다가, 정식으로 천문을 쫙 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의 신 다시 말하면 장관이나 옥황상재나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과 직보하거나 이야기 상호 통신할 수 있는 언제든지 연줄이 다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하면 누구나 야너 천문 열었어 맞아 내림것도안 했는데 어? 미친 소리하고, 막, 11월 11일 하고, 점이나 보고, 막, 남, 남일 맞추고, 막, 이래. 어우 저건 말이야 벌써 천문이 열렸어. 막, 이런 표현들을 해요. 그런 표현들을 해. 천문이 열렸다고. 응? 그런 천문이랑, 이 천일이 얘기하는 지금, 요 천문이랑은, 하늘과 땅 차이에요. 당신 말, 다시 말해서, 정신병원에 가서 11월 11일 하는 거랑, 이렇게 제작일에 가서 이 가는 거랑, 그런 차이 정도로 보면 돼. 하늘과 땅 차이. 천문, 그러니까, 천문이라고 해서 똑같은 천문이 아니다. 하는 그거. 그 얘기예요. <웃음>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려고 하니까 사족이 많이 붙어. 붙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설명을 해 줘도, 아,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는 저기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 사적이 안 붙냐고. 그다 우리 얘기가 핵심만 짚어주면 되는데 <웃음> 얘기가 좀길어져아씨 <웃음> 자, 음. 그 천문, 천문이라고 다 똑같은 천문이 아니다 응? 하는 그런 거그 차이점 그 이해하시면 되고 천신, 어? 천신 누구나 천신과 통신하고 교통할 수 있는 거 아니다 그거 아시면 돼요 응, 응. 이거는 첫일 영상 많이 보셨으면 아시겠네 여기 뒤에 이제 천일이 잘 가는 계룡산 계룡산 제자니까 천일이 들어가 들어가면 은 들어가기 전에 이미 계룡산 산신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 주고 또 산에 입산 산에 딱 가까이 들어으면어서오너라고 반겨주는데 여느 제자들 무당들 전부 다 그래 들어가면 그렇게 하냐고 아, 절단 하지 바리바리 싸들고 가지고 차려 놓고 기도하고 인사해도 안 받아줘 안 받아준다고 그 차이가 바로 무슨 차이? 이러면 나중에 천신의 제자다 하는 게 그런 추연도 또 나와요 어? 물론 조상제자도 봤지 맞지만 레벨이 올라가다 보면 나중에 천신의 제자 그반야야 너도 무당 나도 무당 전부 무당이고 무당 들은 다 하늘의 제자인데 그러니까 천신의 제자 받잖아 그래서 전부 다 그냥 개나 사나 끌어 전부 천신의 제자 그러는데 그거는 지들 그 귀신 신나라 까먹은 소리고 차이가 있어요, 아셨죠? 얼마나 떠들었나 모르겠대 오늘 그만 떠들게요날 오늘까지 쉽다고 해. 요 앞으로 한한두세번더 한 춥겠지 뭐. 응? 두세번더 춥을 거야. 그런 얘네 하고 잘, 잘 지내시고 조심하시고, 아셨죠? 오늘 얘기 여기까지 끝. 늘 얘기하는 궁금한 거 댓글 달아 그러면 날려줄게. 여기까지 끝. 이거 저기 뭐지? 이거 이거, 이거. <웃음> 닮아지고. 다시 건네에이 끝. 잘누요 잘, 잘도 살아. 응.